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HPA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소개할 만한 제품이 있어서 어,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나왔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은 건 아니고요 그이 제품을 개발하고 제작한 분에게 협찬을 받았고요. 협찬을 받았지만 유료광고라는 어, 표기를 안 달았습니다. 안달한 이유가 이게 협찬을 안 받더라도 저는 제돈 주고 사서 구매를 해서 리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제품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 이렇게 그 리뷰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바로 그 HPA M4 아답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야기에는핸드건그저 썸네일에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M4 단창 아답터 HPA용 M4 단창 아답터가 두 가지 제품이 가지고 있어요. 탭 에어소프트랑 프라이머리 에어소프트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 타이밍 때 저희 팀원이 그 아답터를 빌려갔습니다. 빌려갔는데 그 제품을 제가 아마 다다음주 정도까지 빌려주기로 한 거라서 어, 이 영상에 같이 포함을 못시킨 점은 죄송한 인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썸네일을 띄워드릴게요. 어, 기존에 있는 h p M4 아답터를 이렇게 h p 로 쓰기 위해서는 직구를 해야 됩니다. 어, 유일하게 그 미국에 있는 탭 에어 소프트랑 프라이머리 에어 소프트에서 3d 프린터로 만든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 이게 국내에서 이렇게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거는 아마 최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제가 이 제품을 그 제작하신 분에게 택배로 받고 나서 처음에 저는 이게 3d 프린터로 출력한 그 PLA나 아니면은 뭐 ABS 제품 아니면 폼으로 만든 건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알루미늄으로 제작해서 CNC로 깎은 제품이에요 CNC로 깎은 제품이고 기본적으로 이밸브킨 역시 그폴리스타나 울버린 조합이 미국 타입에 맞게끔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박혀있는 이 제품이에요 무게도 상당히 무게가 있고요 타손에 대한 위험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소개시켜 드릴 게 딱히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 실제로 이거는 제품에 있는 기본 제품의 모양이고요 이 제품은 제가 어, 글록 단창을 이렇게 삽입을 하고 장착을 핸상태입니다 요런식으로 글록아답터에 어, 기본적으로 제작하시는 분과 얘기를 해봤을때 마루이 글록탄창이나 음, W 글록탄창이나 호환은 다 된다고 합니다 저는 W 글록탄창에 체결을 했습니다 요런식으로 체결을 했고 가스샘 없고요 가스샘 없이 작동이 잘 됩니다 그러면은 앵글을 조금 더 낮춰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앵글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앵글을 조금 더 낮췄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알루미늄 CNC로 가공을 했기 때문에 마감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손으로 만졌을 때우둘두들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이 깔끔한 제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감이 정말 좋습니다. 마감이 정말 좋고요. 기본적으로 요그 탄창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체결을 하죠. 체결을 할 때, 요, 체결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그 CNC 가공이 되어서, 요런 식으로 체결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하실 수가 있고, 기본적인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런 식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이, 이분이 꼭, 그, 이분, 그, 제작하신 분과 이야기를 통화를 많이 하면서, 어 좋았던 점이 바로 이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탄창을 체결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HPL을 쓰면서. 이런 식으로 탄창하실 때 바로 이 아답터와 이 탄창의 호환성 문제, 호환성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대부분의 M4 탄창들은 이런 식으로 체결은 전혀 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결하는 데는 뭐에서 문제가 오냐니까 바로 급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 홈의 높이가 제조사마다 다 틀려요. 틀리고 하다 보니까 요 안에 있는 요요 요 부분 요 부분 요 은색으로 된이 부분 노즐이 이 간격이 안 맞으면 급탄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 그거를 세, 감안을 해서 어, 제. 제작하시는 분은 요 옆에 있는 이 육각 요 육각을 풀게 되면은 제가 풀어볼게요 요런 식으로 나사가 풀어져 나오죠 다 풀어볼게요 요런 식으로 육각 나사가 풀어져 나오고요 요런 식으로 해서 이 높이를 미, 이 높이가 아주 뭐그 그, 뭐라고 얘기 드려야 되나? 그, 조절이 좀 단차가 크게 조절이 되는 건 아닌데 미세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이 부분이. 미세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가 안 맞다고 라 하면은 요거를 조금 더 낮춰서 어, 깊이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육각나사로 이 높이 조절을 할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기본적으로 가스가 셀 우려가 많아요. 가스가 셀 우려가 많은데 아예 요렇게 그, 노즐 닛불을 이기에 박아버렸어요. 뭐, 요거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박는 방식이 아닌, 이래, 나사식 체결 방식으로 만들어도 될것같긴 한데, 뭐, 그 부분은 앞으로 뭐, 어떻게 개선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제가 뭐, 판단을 못되지만 저는 이 방식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식이 상당히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절대 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넘어질 때 이렇게 탁짚어버리면 이게 접힐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만약 에이 부분이 파손된다 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교체를 한다든지 이제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없지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식으로 탄창을 체결한다는 것 어, 여기다가 실제 탄창에 꼽혀있는 부분들 이런식으로이렇게 체결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비비탄을 채운 상태에서 이제 플라스틱 탄창을 이렇게 한번 채워볼게요 예, 어이구. 이런 식으로 채우게 되면은 비비탄이 위로 쫙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어. 탄을 채우게 되면은 비비탄이 쫙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다시 빼면은 요 탄이 좀 흐릅니다 흐르는데 그... 제가 이 도색한 탄창이 되어놓으니까 바로 이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채우는데 저는 처음에 제가 걱정됐던 거는 뭐냐니까 이런 식으로 탄을 채웠을 때 기성 제품들은 이 노즐에 비비탄이 역으로 흘러내지지 않게끔 이기에 클립이 하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클립이 안 되어 있어서 어, 탄이 다 흘러내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 제작하신 분의 의도가 여기에서 이렇게 꺾이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비비탄이 한세발 정도 이렇게 흘러내리는 건 없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탄이 흘러내리지는 않는다고 해요 제가 지금 테스트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탄이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리고 어 이렇게 탄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비비탄을 체결을 하고 딱 했을 때 체결하고 체결하고 이렇게 뺐을 때 탄이 세발 정도 흘러내리는거 근데 이 탄창은 지금 이 제가 중재 탄창인데 이 탄창은 조금 빡빡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 철제 탄창은 요런식으로 체결이 잘 되고 이 중재 탄창은 조금 빡빡한 느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지금 들어갔거든요 빡빡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탄창마다 호환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들기는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감안을 하시고, 어, 탄창 호환성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탄창이 이렇게 꽉안 눌리는 부분, 또 정확한 장으로 이렇게 딱 눌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비탄이 흘러내리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앵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면 될것 같고, 아무래도 근데 무게감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글록에 장착을 했을 때, 이 실제적으로 탄창에서 오는 무게감은 이런식으로 사용하겠죠 을 요런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m4 탄창 아답터를 사용하는데 을 이게 무게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기존에 뭐탭 에어 소프트나 프라이머리 에어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게 플라스틱 그 PLA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가벼운데 무게감은 조금 있습니다 단지 이제 국내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또그 알루미늄 cnc 로 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은 좀 메리트가 있겠죠 파손이 안 된다든지 왜냐면 은탭베어 소프트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에어 소프트에서 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그냥 어느정도 좀 좋아요 근데 탭베어 소프트는 배송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다가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제 지인이지만 제가 겪은건 아니지만 그리고 쓰다보면 은 이제 에어샘이 좀 생깁니다 제가 어 그런 점은 겪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가스켓 그 그리스 같은 게 있어요 그냥 엔진 블럭에다가 연결해서 가스샘 그러니까, 누, 그러니까 엔진 그뭐 기름 그러니까 누출이 되는 걸 막는 그게 뭐라더라 가스켓 하여튼 그리스가 있는데 그런 것도 발라 가지고 쓰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테베아 소프트는 내구성에 조금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얘는 이런 식으로 지금 CNC로 가공을 했기 때문에 뭐 망치로 두드려 깨도 안 깨질 것 같은 그런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은 무게가 있다는 것 그거 하나가 단점인 것 같아요. 어 실제로 아직 그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은 제품이고요 이앰포 아다타는 어 제가 뭐 뭐라 말씀 은못 드리겠어요 지금 얼마에 판매 예정이고 이런 것들은 아마 판매하는 측과 제조하는 측에 조율이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 국내에 있는 샵에서 판매를 하고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음, 제 HPA 영상을 많이 보셨다라고 하면은 대략 짐작은 하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협찬을 몇번 받았던 그 에어소프트 샵이 있습니다. 온라인 샵이 그 HPA 제품 많이 파는 샵이 있는데 그 샵에서 아마 판매를 하게 될것 같아요. 독점적으로 판매를 하게 될것 같고 금액은 여러분이 탭 에어소프트나 프라이머리 에어소프트 제품에 직구하는 금액보다 쌀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뭐 비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탭 에어 소프트나 프라이머리 에어 소프트에서 이 제품 이렇게 어 아답타 부분 3d 프린터로 제품이 한 100불 정도 합니다 90몇 불인데 100불 정도 하고 어 배송비하고 다 치면은 대략 한 국내에서 구매하는 금액이 한 130불 정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매하는 금액이 15에서 16만 원 정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확실히 그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판매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듣기는 들었는데 제가 여기서 얼마 정도에 판매를 할 거다 라고 말씀 못 드리니까 그런 점은 조금 아쉽지만 어 제가 판매를 하게 되면은 정식으로 한번 다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이렇게 HP M4 아답터를 판매를 하고 제작을 해서 구매를 할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메리트인 것 같아요. 어, 기존 글록 엠포 탄창 아댑터가 나왔지만, 어, 조만간 하이카파용도 만들어서 판다라고 하고, 또, 어,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거는 그 제작자분께, 어, 우리가 핸드건용 아댑터 좋지만, 우리가 그, 뭐, 슈팅용이라든지 게임용으로 많이 쓰는 마루이 MWS GBB 제품 에 이런 식으로 HPA 연사 탄창 아답터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음, 제작을 해주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음, 피드백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흔쾌히 그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해보겠다고 라 하니까 국내에서 그런 MWS라든지 GBB 연사탄창 아답터를 만나볼 수 있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은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HPA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한번 드렸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즘 뭐 11월 12월이 다 돼가는데 지금 11월 벌써 중순이 넘어가는데 날이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뭐 겨울 같지가 않습니다 음, 부산이라서 그런가요 음, 아무튼 오늘은 뭐 거의 20도가 넘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이 이, 어, 맨투맨 티셔츠 하나 입고 있는데도 상당히 덥습니다 예. 그러면 겨울 건강 주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기 전에 <웃음> 다시 뵙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우리가 흔는 글록 이런 데 장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어 제작자 분께 말씀은 드렸었는데요 매겔이 꼽혀 있습니다 매겔이 꼽혀 있는 경우에 이게 체결이 안되는 증상이 있어요 매겔이 꼽혀 있을 때 살짝 이 뒷부분에 단차가 있습니다 이 뒷부분 단차 때문에 매겔이 꼽혀 있으면 장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는 그 제작하시는 분이 수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을 한다고 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은 다음 시간에 진짜 뵙도록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